남구 대명동 4m 도로를 접한 신축 상가 해지면적 67.9 6 8평에 32억입니다. 수송업보다 가격이 더 비싼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남구 쪽으로 해서 신축 상가 가격들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실제 신축 상가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물론 1층 상가, 2층 상가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4층, 3, 4층은 원룸 투룸 구조 주인세대 구조로 대부분 건축을 해놨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어, 지적도상으로 확인을 해보면 지금 4회 달을 접하고 있는 신축 상가입니다. 신축 상가에 대지 면적이 68평, 68평에 지금 금액은 32억, 수익률은 2.7%. 하겠습니다. 대지면적 68평 상세로 해서 보게 되면은 물론 여기에 지금 5층 건물로 건축되어 있고 베도로변은 아닙니다. 일단 지적도 상에서는 뭐 4m를 접하고 있는데 현장감은 한 5m 정도 차한 대가 놔두고 차가 겨우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평당 매매 금액을 확인해 보면 평당 4,700만 어마어마하네요. 대지가 68평에 32억이고, 일단 1층 상가, 그 다음에 원룸, 투룸, 쓰리룸, 포룸, 쓰리룸 없고 포룸 주인 세대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고, 그리고 5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사실상 뭐 위치를 조금 따지는 편인데, 아무리 위치를 좀 따져도 중요한 것은 금액이죠. 그리고 대체 물건이 과연 얼마까지 주변에 만들어져 있는지 대체할 수 있는 내 돈을 가지고 다른 대도로변에 더 좋은 건물을 할수 있는 금액인지 없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있습니다. 이 지금 확인을 해보면 뭐 저도 깜짝 놀랬지만은 여러분들도 뭐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물론 수승구에 40억도 봤지만은 그뭐 돈가치가 아 돈가치가 뭐 거의 없어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당 금액은 4,700만 보다시피 지금 제가 이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는게 안 맞겠나 싶은데 대도로 변에서뭐 두번째 블록으로 들어가는 있고 일단은 뭐 대도로변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연접하고 있고 사실 이땅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 상업지역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 재개발이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면 사실 가격은 마무시하다. 저는 뭐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또 건축주한테 뭐 함부로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뭐 8m, 10m의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뭐 깜짝 놀라겠는데요. 아무튼, 전에 말씀드리는 것 같이 뭐 수송구 남구 비교를 해도 사실 가격대가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 드렸죠. 달서구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 뭐 다른 신축 건물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대명도 가톨릭대라고 되어 있는데, 가톨릭대 부근 쪽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상가. 아무튼 어, 여기도 금액대는 30억에 대지 평수가 69평이지 아니지? 연면적이 69평에 6 4 210평입니까? 2 1 0평이 대지 평수가 대지 평수가 100평 1 0 0장 100.3이니까 100평 잡아주고요 건평이 연면적이 210평입니다. 매매 금액은 30억. 뭐 금액대가 상당합니다. 사실 6개월 전, 1년 전하고는 또 틀리고 물론 원자재 가격도 원자재 가격이지만 사실 어, 어 이게 뭐 과연 팔릴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은 또 언젠가는 또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전부터도 뭐 거래했었습니다. 그래 그랬으니까 계속 건물주인들이 바뀌고 거래하는 그래 건데요. 여기도 보다시피, 대강 지적도상에 보면은, 대도로변이 아니라, 대도로변 뒷블록의 이면도, 이면도로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일단은 뭐, 대지평수가 조금 넓다고 보는데, 평당 금액은 2,900만 원. 당 금액이 2,900만 원이고, 뭐, 대출은 9억 원이고요. 뭐 일단 이면도로 뒤쪽이라는 게 사실 대도로변의 가격이 높으면 좀 이해를 하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4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면은 제가 수성구에도 한번씩 보면 구축에 한 10년 되는 건물들이 30억에 내놓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사이트 자체는뭐 자기 인위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내놓는 거기 때문에 어그 금액이 이렇다 저렇다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은뭐 이유가 있어서 그래 내놨는지 아님 재미삼아 내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건축을 해서 건설에서 팔려고 내놨는데 일반적으로 신축이 아니라 구축 건물들 10년 15년 20년 되는 건물들도 기본적으로 평당가를 뭐2500 3000에 내놓는 간혹 가다 미치게이들이 있기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배제하더라도 여기는 중공이 21년, 중공 했고 신축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면도로에 지금 있는 매매 금액은 30억이고요.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 공덕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 대지평수가 91평, 연면적은 뭐기야 70평. 뭐가 잘못됐나요? 뭐, 이 정도 오류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중공은 2018년도에 중공이 되었고요. 2층 건물입니다. 2층 건물의 대지평수 91평. 매매가가 30억입니다. 30억. 지금 대도로변도 아니고 이면도로에 지금 확인을 해보면 이거 같은데요. 아, 이, 뭡니까? 대도로변도 아니고, 2면도로에 지금, 2018년도에 건축을 했다고 그대로 나오고, 그렇네요. 지금 2층 건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되어 있고, 지금, 뭐, 어, 상세 내역이 보면은, 어, 이렇게 뭐, 얘기할 것 같으면, 뭐, 한두 개의 매물이 오바를 한다고 해서 그게 시세가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매물이 버젓하게 나와 있고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건축하는 종합건설에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팔라고 내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이 내놓은 거 아닐까 싶은데 대지 91평에 중공 2018년도에 건평이 70평에 3200 3300이죠. 35이 뭐돈 가치가 없는 건지 아무튼 이런 매물은 사실 매물로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니까 패스하고 다시 본다면은 대명동의 신축 상가죠. 신축 상가 어, 평수로 환산해서 확인을 해보면 대지평수 7 5평에 매매금액은 29,500만 그리고 뭐 상세에 확인을 해보면 일단은 이게 같은 경우도 지금 보이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5층으로 되어 있고 5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에 매매금액이 2 9 5원에 평당금액은 3,900만원. 마맘합니다. 그러면 결국 몇 가지의 건물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뭐 수승구보다 가격이 더 비싸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수정구 남구를 떠나서 또 위치가 중요하고요 몇 메다 도를 로 물었느냐가 중요한데 뭐5 0 0 건물이든 4천 건물이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죠. 매매 금액이 아무 뭐 이걸 쉽게 팔수 있느냐 없느냐도 또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런 건축을 하는 분 입장에서는 6m 도로를 물었다고 접해 있다고 뭐 나와있네요. 일단 뭐 지적도상에서는 차한 대가 지나가고 다른 차가 못 지나간다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4m 라고 얘기를 했는데 굳이 하나부터 여까지제가 체크는 안해 보겠습니다만는 여기 지적도를 지금 보게 되면은 기본 약간 넓은 쪽이 8m 그리고 6m 4m 뭐 이런 식인데 일단은 6m든 4m든 간에 금액은 29억 5천만 경단 금액은 3,900만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뭐 아까 수성구를 쭉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성구 보다는 가격이 더 비싼 곳이 이제 신축 상가 건물 다가구 주택 기준으로 본다면 남구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저도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수성구 수성구 뭐 아파트만 수성구지 사실 아파트가 올라간 것도 학군 때문에 올라갔는데 말이 그럴 것 같으면 뭐 학군이라도 볼수있게끔 만촌동에 지어야 되는데 땅이 없어서 그렇죠. 그런데 난구에 건축을 해도 아뭐 제가 뭐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29억 가격대가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설명을 하기에는 여기는 뭐 대지가 좀 크다고 해서 29억으로 나와 있으니까 뭐평당 금액은 좀뭐 저렴하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1500만 평당 1500만 그래도 일단은 이9억이9억을 가지고 과연 신축 건물을 살 것인지 아니면 구축 다가오 건물을 살 것인지 아니면 흐름한 주택을 하나 사서 내가 건축을 할 것인지 어,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일단, 1층 상가는 기본 매수로 항상 들어가 있고요. 주인 세대, 투룸, 원룸. 소위 말해서 지금 짓는 신축들은 1층 상가만 들어가 있는 건물이고, 이게 또 대도로변이 아닌 이면대로 뒤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쭉 내려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 같은 경우도, 이거 뭐야, 3층이네요. 지금 4층에 건축물 대장이 안 나왔는 건지, 일단은 현재 여기에 뭐전보 내역 자체는 3층으로 해서 건축을 했는 건물인데 이평수에 3층 건물로 해서 건물을 짓고 매매 금액은 29억 제가 건축을 하고 부동산을 하고 다양하게 뭐 이래 주뭐 설계를 하고 해봤지만은 이런 거는 조금 뭐 조금 무리 수가 있습니다 땅 가격이라고 본인 생각은 안 하고 횡당 천5백 그리고 마찬가지 뭐 이면도로에 사실 넓은 도로 면은 좀 괜찮은데 뭐 6m 정도 일단은 제가 자세하게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은 일단 확인을 그냥 있는 지도로 확인을 해보면 차한 대가 놔두고 차가 지나간다 6m죠 그리고 금액은 또 상상 이상인데 아무튼, 이렇게 지금 쭉 남구를 확인을 해보면요. 지금 거의 수성구보다 가격이 더 비싸면 비쌌지 저렴한 게 없습니다. 거의 뭐 29억, 29억, 28억, 뭐 27억, 27억, 26억. 물론 남구에 제가 신축으로 뭐 20억대 상가주택, 1층 상가가 들어가고 2층, 3층, 4층 건물이 팔렸는 걸 보고, 야 대단하다 캤는데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을 저도 일단은 높은 금액으로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26억25억 그리고 대도로변에 뭐 나와 있는 건물들이 27억 정도까지는 그래도 조금만 비싸나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 장난이 아니네요 8m 6m 4m 에뭐 22억 23억 물론 이게 다 팔렸기 때문에 여기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건데 마 무시합니다 물론 뭐 가성비 좋은 상가주택도 뭐남구에 지나는 것도 아직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뭐 대도로변에 우리가 인접하게 있고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부동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주는데 상업지역의 이유 하나만으로 5천 건물을 지어서 30억 32억 그리고 뭐 27억 25억 어뭐제 입장에서 뭐 이렇게 악 소리가 날 정도면 뭐 보시는 분들은 와 미쳤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뭐그렇 그래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일단은 뭐 남구 쪽에 지금 한참을 내려야 지금 20억대에서 그나마 19억 8억 17억대로 내려오는 걸 봐서 매물을 들은 뭐 지금 어느 정도 계속해서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1 7억 5성 까지가 지금 중공이 났는 마지막 이제 건물로 보이지는 데요 그리고 1 7억 여기 보이다시피 뭐 25년 0 9 12년 나오죠 이렇게 지금 따져 본다면 결국은 아 어, 가격대는 남구가 이제 수성구로앞질렀네요 몰라 동네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오늘은 난구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난구 가격이 수성구보다 비쌉니다. 감사합니다.